샥샥! 샥샥자 샥. 이거 먹고 나이스! 아 이게 스트 그래도 좋은데? 나는 보니까? 진짜 난 괜찮아 이거. 아니 이게.. 이게 꾸지라고? 아 너무 좋은데? 아 핫쌈미 아니야 스라크라고 핫쌈미 별로지 스라크는 별로가 아니네. 여러분 이번에 핫삼이 나왔는데 일단은 핫삼하고 스라크가 나눠지는 거는 스킬을 배우는 거에 따라 모습이 바뀌는 건두 가지 다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이거 다음에 분리펀치가 아 이렇게 아 루카리오 루카리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이게또쿨템이 있네. 아, 그게 좋은 거진 않은데, 아, 계속 쓸수 있구나.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야, 안좋을만 하네 진짜 하 도도도도 하다! 피해피해피해피해피해피해피해피해피 피에 피에 피에 피에 피에 아에 피에 피에 아, 피에 피에 피에 피에 피에 피에 자, 집중, 집중, 집중 아! 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아, 이거 우리가 좀 많이 힘든데, 이거? 이거 뭐고? 나 여기 있는데, 얘들아? 나이스! 아, 이거 괜히 까불었다 일단은 해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론데? 아, 차라리 맘먹고기가 더 좋은데 나는? 자 봐봐 픽시가 꾸질 수도 있어 그러면 또 어떻게 돼? 분명히 이거 예전에 많은 사람이 부트리 사지 말고 핫삼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부트리보다더안 좋은데요? 이렇게 나 버리잖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낱말 믿지마 자기의 판단을 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솔직히 아나있으면안 되는데! 아 이거 반대로 나가자 그것도 결국 자기가 뭘 좋아하느냐 어떤 포켓몬에 대해서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느냐 그 차이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일단 죽었다는 게 결론, 결론이고 결론난 이제 죽었다는 거가 일단 팩트고 <웃음> 어? 그래서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은 어차피 내가 성능이안 좋아도 그것만 하면 장인 돼서 이해도가 높으면 결국 좋을 수밖에 없어 이거봐 못하니까 이렇게 죽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탱커 포켓몬 자체를 좋아해서 나이스! 이거 심치님의 캐리인데? 이거 위아래 피카츄님이 막아주시고 피카츄님이 막아주시고 이거 아예 막아야돼! 가운데 막아야돼! 가운데 막아야된다고! 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진짜 이거! 피해주고 나이스! 어떻게 사들지 모르겠어 이겼다 이겼어 뮤 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승리의 달달한 버스 잘떠못쓸 정도는 아니다 자나나 나 정글이지? 나나 나 정글이야? 나 어디가? 나 남는 데 갈게 남는 데 갈게요 아래 아래 알았어요 양보할게요 스택 쌓겠습니다 이거 마인매니있면못못 못 먹으니까 그냥 포기할게요 어? 먹을 수 있겠다 얍? 맛있고? <웃음> 야 뭐야 왜안와 상대방 아 카정 같구나 아못 봤다. 미안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하 하 아까워. 힘들 것 같은데. 위에 해피나스 와요. 지금 이거 힘들어. 아래쪽은 포기하고 위쪽을 좀 신경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마인맨 진짜 너무안돼 이거? 자 더블 윙을 찍고 자, 이거 꿀 넣어야 되는데, 꿀못 넣고 있어요, 지금? 나 트라카 나은 것 같아요, 전. 확실히. 트라카도 좋아. 포켓몬 자체가 워낙 몸이 약하니까 이게 괜찮은가 모르겠네. 이거 다 털어먹자, 우리. 하하하 <웃음> 아니, 안 맞으면 어떡해, 이거! 아,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샥샥. 샥샥샥. 샥, 샥. 자, 이거 먹고, 나이스! 펄파, 써서. 자, 들어갈 준비할게요. 아, 이거 앞에서 쓰안 되는데. 빠져! <웃음> 나이스! 아, 이게 트라카가 더 좋은데? 나는 보니까. 아니, 트라카가 더 좋네! 자, 더블어택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슬크가더 좋은데, 이거? 아, 슬랙가 좋네! 아니, 슬랙가 더 좋잖아! 어, 나 이거 맘에 들었어.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서 좋아. 와! 아 굉장히 스타이 리시하고 이렇게 날세고아뭐 부족한 게 없는데? 아 근데 팬텀님이 잘하시네 나이제자 한골 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팬텀님이 일단 잘하신다 이거 약간 제드 궁인 느낌인 거죠 지금 일단은 골을 조금 위주로 넣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날세다 아, 그렇지. 이게 바로, 스라크지. 근데 이거, 더블 윙이 너무 쓰기 어려운 게 조금 아쉽긴 하다. 더블 윙 어려운 것만 해결되면은, 굉장히 합격점을 주고 싶어요. 진짜 난 괜찮아, 이거. 아니, 이게, 이게 꾸지라고? 아, 너무 좋은데? 아, 핫삼이 아니야 스라크라고? 아, 이해했어. 핫삼은 진짜 별로네. 아, 그렇네. 핫삼이 별로지, 스라크는 별로가 아니네. 이제 이해했어. 나는, <웃음> <난> 이제 이해했네. <웃음> 아, 잠깐만요. 우리 방, 아재 개그 금지는 아닌데, 아재 개그가 조금 강도가 좀 세다? 아재 개그가 좀 강도가 너무 세다? 핫3이 핫4가 돼야 된다고? 아, <웃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살았다, 살았다. 이거 아래 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만해 진짜! 아니 핫식스 뭐야! 아! 아니 웃겼어 사실 웃겼어 핫식스는 좀 웃겼다 뒤로 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굳이 레코자칠 필요 없습니다 그만해! 핫10 누구야! 그만해! 이제 그만해! 핫식스까지가 웃긴거였어 아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핫산보다 트레카도 좋은거 같아요 머리부터 야, 그 혹시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는 아 본데가 어떻게 되신지 좀 여쭤봐도 되게 싸옵니까 물어봐야 될 정도인데? <웃음> 나이스! 이제... 아 하느스 트라크 재밌네! 아니 핫썸이 꾸덕이야 내 손가락이 꾸덕인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건 제 잘못 아니야 아니 네. 데미지는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음. 자핫삼 플레이 해본 조감을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어렵다 포켓몬이 몸도 너무 약해서 저는 루카리오를 추천드릴게요 아나 제드같이 뭔가 그림자 막성하면서 슉슉슉슉 하고 막 어? 이러는 거? 네 루카리오하고 개구랑 쇼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핫삼과 슬아크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슬아크 쓰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 정리해줬네. 신재미 정리해주셨습니다. 자호롱이의 소감 어렵다. 몸이 약하다. 차라리 다른 포켓몬을 해라. 결론은 어렵고 어렵고 어렵고 어렵고 어렵다. 그리고 다른 걸 해라. 그럼 끝!